유튜브는 이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동영상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여 보고, 배우고, 즐기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보기도 하죠. 여기 자신의 피부 케어에 대해 고민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여드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가장 상단에 있는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색 결과 최상단에 나의 광고로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에즈를 이용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구글에즈에서 디스커버리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즈에 로그인하여 캠페인 탭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 캠페인을 눌러줍니다. 검색 유저에게 나의 제품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 곧 디스커버리 광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로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를 선택합니다. 이후 동영상 유형과 표준 구매 고려도를 선택해주세요. 계속 버튼을 눌러 디스커버리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캠페인 설정과 광고 그룹 설정은 기본 동영상 광고 상품과 동일합니다. 디스커버리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나의 영상을 가져온 후 동영상 광고 형식에서 디스커버리 광고를 선택합니다. 디스커버리 광고는 미리 보기 이미지와 설명 문구로 노출이 되어 이를 직접 선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유저의 클릭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텍스트 문구 작성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광고 제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이고 딱딱한 영상 설명보다는 친근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클릭 유도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광고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다양한 계제 지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검색 결과 페이지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 페이지의 상단, 경우에 따라 유튜브 메인 화면을 포함한 홈피드에도 노출될 수 있으니 이를 원하실 경우 꼭 캠페인 설정에서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영상 광고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광고 또한 타겟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용자들을 고르고 나의 제품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를 고려하여 광고그룹 설정 시 사용자 타겟팅과 콘텐츠 타겟팅을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완료한 디스커버리 광고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클릭할 시에만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용자에게 나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튜브 광고입니다. 지금 바로 구글에즈를 통해 여러분의 영상을 광고로 진행해보세요.